아무, 마, 바, 냐. 바라에온 중생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진원 있겠습니다. 광명진원, 오 마, 모, 카, 파, 이로, 찬, 나, 마, 무 드라, 많이 받 드, 마, 지, 바, 라. 부라바들 타야옹호 마 모카 파이루 찬아 마하 무드라 마니파드 마하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옹호 마 모카 파이로차나아하 무드라 마니파드 마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옹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삶가운데 부처님 자비광명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팔불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불중도. 음.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도 아닌데 저번 시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윤회를 중생들이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저 뒤에 분좀 닫아주세요. 저 마지막 네. 그 마지막 문저 뒤에 분좀 닫아주세요. 보이지 않고 음. 소위 이제 들리지 않고 소위 오감으로 감지되지 못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윤회는 과학이다. 좀더 깊이 여러분들이 통찰해보면 순환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뭔 얘기냐면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이것이 사라진다. 다시 얘기한다면 은를테면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존재함으로 또한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가 있음으로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음으로 남자가 있는 것이지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열등하다 남자가 우월하다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문열이 팔푼이 얼창이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교의 평등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는 차별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므로 과거가 있음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음으로 미래가 있다 현재가 있으려면 반드시 예, 과거 전생이 있어야 되고 어, 내생이 있다는 건 반드시 이생이 있음으로 내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삼세 인과 윤회를 얘기한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상견에 빠지는 것이요 또 그렇지 않고 시작과 그 생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단견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논에서 나오는 팔불중도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얘기하잖아요. 그 불자와 같은 겁니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중논 중관 그런데 나가라주나 용수보살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중도 중도를 좀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요렇게 이론화 시킨 것이 중론이고 그 중론의 저자가 용수보살이고 그 중론은 중관, 세상은 이렇게 통찰하고 바라봐야 된다. 관자재보살의 관입니다. 통찰하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을 에, 걷는 것그 행위를 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중관 어,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은 어, 중론 이론적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고 어, 이게 중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론의 치우침 없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치우침 없는 것을 여덟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생, 불멸, 생멸이 없다. 아, 불일, 부의 하나도 아니고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불, 단, 불, 창. 되면 아, 단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해서 불, 탄 아, 불, 상 영원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래불거, 불래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이게 질리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오늘은 어,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 다고 하고 그러니까 짧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 딴 짓을 자꾸 하면은 내가 이제 길게 하고 딴 짓을 안 하면 아이고 한마디면 끝난다. 부처님은 아 그냥 예 상호감아 보기만 하더라도 감아가 돼서 깨쳤다고 하는데 어 그냥 우리, 우리 잠조오늘절 신자들 근기는 수승하여서 스님 얼굴만 보기만 해도 깨친 것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불생불멸만 얘기할 것인데 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냐 응? 또 단상 그렇다고 해서 단멸도 아니고 또 영원한 것도 아니냐 뭐 이것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왜 나지도 않았다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음, 여러분들이 눈누이 얘기했듯이 오온이 개공했다. 그러니까 공했다고 하면 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부정불감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했다고 라 하면 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어, 이해가 되는데 왜 공했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가 말도 하고 응? 어, 회의 전에 이름도 붙고 똥도 싸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없다고 하느냐 이것을 또 증명해 내야만이 공함을 증명해 내는 것이고 공함을 증명해 내면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위치를할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응?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온으로 다섯 가지로 쌓여서 이루어졌다. 5온 쌓인다라는 것이고 다섯 가지가 쌓인다. 색상행시 이 개념들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교대학을 다녀서 이 개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아무리 들어도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 개념을 모르면 이거 발장 로어먹게요 온이 뭔 얘긴지. 예, 뭐, 색상인지뭔 얘기인지 모르면, 말장토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반드시 다녀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 핵심면 불교대학. 음, 이런 얘기예요 비록 제가 안 가르치더라도 반드시 개념 정도는 알고 와야, 단어 정도는 알고 와야, 본문이 통한다. 이런 얘기고. 어떻게 옆에서 청모스님이 불교대학 빨리 모집하라고 나보러 뭐, 돈태니를 나한테 씌워? 아이, 참, 웃기, 아이, 웃기지도 않아요. 어 불교대학 모집 안 하려면 은 법문도 하지 말래. 어, 웃기지도 않아요. 참나. 에휴 내가 팔자가 어떻게 그래요. 명심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웃음> 맞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개념이 쓰지 않으면 법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기 위해서. 어, 불교대학은 반드시 다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나란 존재는 다섯 가지 쌓임으로 되어 있다, 색상행식 요 정도는 뭐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상행식은 몸뚱아리와 정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에? 어, 명색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색 몸뚱아리가 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몸뚱아리는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내가 아닌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예,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홍삼도 먹고, 또 그냥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먹고, 수액도 맞고, 또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을 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바람도 집어넣고, 옛날 사람들 얼굴에 바람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도대체 얼굴에 바람을 어떻게 집어넣는가 했더니 바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위 시술을 바람 집어넣는 뭐 있잖아요. 그런 뭐 액체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빵빵하게 이제 하는 걸 바... 옛날 사람들은 바람 집어넣었다 그래 바람. 음. 우리 신자들도 바람 집어넣는 사람이메있트만 어쨌든 이제 그래요. <웃음> 그러니까 그게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몸뚱아리는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졌다. 지는 이렇게 딱딱한 거. 피부나 뺐다구나. 수는 피, 물기운. 화, 이건 따뜻한 온도. 36.5도. 응. 그 다음 풍, 이렇게 피가 흐르고 응.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런 것이 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예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부처님 뭐 하나도 틀린 것이 어, 없이 말씀하셨는지 참참 용해 용해 뭔 얘기냐면 목둥아리가 풍으로 이루어졌다 말도 안돼뭐 뭐 바람으로 이루어졌나 그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이 호흡만 못하더라도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호흡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가 조금만 느리게 흐르더라도 막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혈액질환으로 얘기해요. 되면 이 혈관이 막혔다는 둥 응? 그래가지고 뇌출혈이 됐다는 둥 뇌경색이 됐다는 둥 처음부터 이게 피가 안 돌아서 그런 거예요. 풍은 이제 에, 흐름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멈춰있는 거 봤어요? 혹시 우리 신자 중에 바람이 멈춰있는 거본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몸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를 잘해야 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몸뚱아리다 라고 한 것인데 생각을 해봐요. 어 그러면 이렇게 피나 아이뭐 이를테면 지지뺏다구나 그 살이나 이런 것들이 나다. 또 피가 나다. 어? 그숨 쉬는 게 나다 응? 에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뺏다구나살이라는건 어디서 왔는가 전부 밖에서 온 거예요. 이때테면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어? 에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고 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살쪘다 그래. 명절에 제일 고민은 뭐냐면 이것저것 먹고 살이 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먹어서 살쪘다 라고 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가 되는 이 살이 떼고빽다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살이 빠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은 살이 찌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살수 있는 것이다. 외부에 들어와서 똥도 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의 육신 그 육신 중에서 뺐다거나 살, 머리카락 이렇게 고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유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마저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나라고 할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나라고 하면 고유한 동일성을 가진 어 내가 있어야 돼.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에그 동, 동일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독립성이 없잖아 전부 뭐 밖에서 들어와서 어, 내가 형성되는 거잖아 사과가 내가 되고 떡이 내가 되고 고기가 내가 되고 이런단 말이요 어, 또 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기운 그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 밖에서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마시지 않으면은 금방 돌아가셔 몸에 수분이 에이, 모자라고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피부도 탱탱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생명력이 있다. 물을 안 먹으면 쩌글쩌글 해주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 피부가 이렇게 늙는 것은 몸에서 일단 탄력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 탄력이 없어지는 것은 수분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수분 기운이 싹 빠져나가면 그것을 우리는 죽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 물기운 또한 밖에서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것이다. 어, 화, 불기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6.5도 코로나에서 음식점만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온도를 채용. 어, 정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예, 그게 뭔 얘기냐.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건 전부 밖의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따뜻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옷, 옷도 옷이 옷이 따뜻하다 저 옷이 시원하다 이런 겁니다. 최신 에어컨을 산내 선풍기로 때우네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이몸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의존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풍 바람 어, 바람도 외부에서 와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회의성이 뻥 치는 것인가, 응? 사기꾼인가를 알려면은, 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면 돼. 어, 숨을 안 쉬고, 한, 한, 한 5분, 5분? 몇 분? 한 3분? 응? 어, 우리 저기, 어쨌든 보살님들, 응. 한 3분만 버텨봐요. 3분만 예, 버텨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셔요. 그건 외부에서 공기가 아,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마저도 밖에 의존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인데 이 몸뚱아리 도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 또한 전부 외부에서 의존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사대, 지수와 풍을 외사대 안에 있는 걸 내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아, 합장을 해봐요 합장을 해봐요 에이. 에이, 얘기를 듣다 보면 분별만 드러나고 분별만 드러나면 은 망상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아, 나마음이 답을 할 것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본래 마음으로도 어, 돌이켜서 나 마음이 답을 해 보는 겁니다. 어? 아... 생이 없고 멸이 없으니 Omee oh,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때면, 되면, 어, 되면 생사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육신이 있다, 라는 것이고, 내 정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 육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에, 고유한, 동일성의, 나가 있어야 되는데 고유한 동일성의 나라는 건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유한 동일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은 과거에도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되고 현재도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되고 미래도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되고 전세계도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되고 이생에도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똑같은... 내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 아 여기에 있는 스님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 그냥 피부는 탱탱하고 뽀얀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왔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본 사람은 없고 아이고 스님 응? 아이고 참 얼굴이 좋아졌네 살쪘단 얘기지 응? 응, 살쪘단 얘기요 응. <웃음>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렇게보면은 그러면 육체도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럼 정신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내 생각 그러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전부, 내 생각이래가지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은, 어, 우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 생각 자체가 그런데 그 생각 자체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전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듣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맛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고 냄새 맡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전부 우리 생각은 대상이 있어야많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전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 아니, 서방님 안 보면 짜증이 안 나. 응?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까 대상 없이 생각할 수 있는가? 대상 없이 좋다고 할수 있는가? 대상이 없이 싫다고 할수 있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건 전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세련되게 우아하게 아니 비설신의 육군에 의해서 육지온 그래요. 육지취했다라는 거예요. 밖에 것들을 취해 가지고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으면 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 어, 사회 안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어, 믿고 어, 그렇게 이제 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버물러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행위를 만드는 것이고 내 생각이 삶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 유식이라는 거예요 어? 떻게 이해가 돼요? 음, 어떻게, 어떻게 보필로? 법명고사, 각시. 법명이 뭐더라? 가, 갑자기 생각, 어? 열애심. 열애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음, 어쨌든 간에. 까맣까맣게 나이 먹고. 그러니까 뭐냐야기냐면 열애심 잘 생각해봐. 신랑이 밉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미워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미울 때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응? 어? 얼굴은 막 이렇게 막볼 예? 테기를 막 이렇게 막 꼬집고 싶고, 어, 기운만 있으면 쫓아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는데 대상이 없다고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스님, 나는 신랑 없을 때도 열이 받쳐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없을 때도 막 응? 음, 짜증 나서 그냥 음, 저기 욕비스무리한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또한게 뭐냐면은. 어, 대상이 있어서 사건화가 되고 사건화가 돼서 자리를 잡고 업 업이 현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 없이 일어날 생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은 대상이 있어야만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열애심이 범행거사를 미워하는 것은 범행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응? 스님이 스님이 되면 각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각시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 도가 통해서 그런 게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스님이 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시를 안 미워한다. 스님은 그냥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또어 사랑한 암호를렇게 취하려 그러고 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 대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또한 고유한 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것을 온이 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했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니 죽을 것도 없고 내가 없으니 옴도 없고 내가 없으니 감도 없고 내가 없으니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없는 위치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에, 반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이치를 잘 관조하는 거. 그 없다. 그러니까, 없다. 라고 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살아있는 나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연기하는 나는 뭐냐. 또, 그러니까, 없다. 라고에 빠지면 이것이 또 단견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윤회를 하고, 윤회하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어, 실체가 있어서, 이를테면, 인과를 받고, 있다, 에만 빠지면 상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실체, 스님이 컷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윤회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또 뭐냐? 어, 일주일만에 생각이 바뀌었냐? 변덕도 참, 응? 어? 죽을 듯 한다. 이거, 어느 장단에, 어? 맞춰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이를테면, 다음 생이 있고 다음 생이윤리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동일한 존재냐 이런 얘기요. 어? 동일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같다고 할수 있다 없다. 같다고 할수 없다. 그렇다고 또 다르다고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또 다른 내가 그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와 다르지만 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또더렇게 보면 은 어, 10년 전에 나 와십년 후에 나를 이렇게 우리 신랑이 보면 알아채 아니 몰라봤으면 좋겠는데 알아챈단 말이오 어. 과거의 열애심은 지금도 범행과사가 열애심으로 알아 그런단 말이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단견에도 빠지지 않고 상견에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중도라고 그래 중도는 그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고 치우침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로 너의 생각 또한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한다면 고집, 고통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네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고통을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통인 것이고 아유 그냥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다. 유물론, 단멸론자. 응? 이것도 고통을 낳는 것이다. 왜 고통을 낳게 해서 이 세상 끝나니 개 쎄라 세라개 쎄라 세라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요이 고통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 먹고 즐기고 마시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면 노엘처럼 살면 돼야. 노엘 누군가 알아요? 장재원 아들. 응?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각이 머물러 있어 단견이든 상견이든 생각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고통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상 무지착 무하로 표현되는 것이고 네? 세상이 그러니 너도 안 그래야 된다 고통은 세상이 무상 무집착, 무화로 어,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너만 일일하게 생각에 머물러서 있다라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어, 가지려고 그러고 머물러 있으려고 그런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무소유라고 하는 생각 또한 응? 그 또한 머물러 있으면 그 또한 번 내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구강산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망구강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 없으니 내 네. 생각 또한 네. 머물러, 있음이 머물러 있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에, 그 머물러 있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만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은 즉 색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머물러 있지 않는 그 그 자리, 환지 본처에서 바라보는 공적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공적. 공적의 그 자리가 영지라 그랬어, 영지.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마무리 져요. 진울 스님이 공적한 그 자리를 알면은 바로 영지. 아주 신령스러운 알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진공묘유라 그래. 공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만상이다. 신묘하게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팔자가 안 바뀌고, 응? 팔자가 안 바뀌고, 운명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고모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업이 그대로 있는 것은 한 치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지 않는 가운데, 행하지 않는 가운데 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업이 아니, 아니, 질문한다고. 업이 업이 그대로 원래 있었겠어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 생했겠어요. 그렇지. 조건 생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조건 멸하게 돼 있어요. 업이라는 건 그래요. 업이란 유한성이야. 업이라는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시한부야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건생 조건만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조건을. 조건을 안 갖추면 은그 업은 그대로 그대로 이 중중무진으로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변이 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코드라 변이. 변이 만 있을 뿐. 조건이 뭐냐. 조건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닦음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작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선으로, 선하게 선으로 표현하면 선한 행위 다시 얘기한다면 부처님을 믿는 행위 이거의 선이에요. 불법을 알고 행하는 이거이 선이에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이라는 걸잘 알아야 돼. 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 법대로 살고 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거의 작복이요. 어? 작복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의 조건생 악업이라고 하는 조건생이 인과과를 맺힌다고 한다면은 조건멸 여러분들이 작복하고 기도해서 멸이 되는 거예요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어. 그럼 업이 소멸되는 건 뭐냐면 환지본처 하는 거예요. 따라서 환지본처, 환지본처. 공적으로 들어가는 공적 본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공적은 뭐라? 영지여 신령스러운 경지가 있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진공이요. 참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머물러 있지않아요 참된 공은 반드시 공적, 어, 진공, 묘유야 묘유. 신묘한 융, 삶이 파노라처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팔자 타령이 나오고, 업 타령이 나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서울대학교 갈 놈이, 가만히 앉아 서울대학교 간놈 어디 있 데려와 봐. 행위한 거예요, 행위. 행위해야 돼, 인과요. 행위하지 않고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행위하지 않고 어떻게 다생이 업을 선별하려고 그래. 행위하지 않고 어떻게 팔자로 고치려고 그러고, 응? 행위하지 않고 어떻게. 응? 내 삶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 신랑 빼고 응? 가족의 삶을 응? 에, 가족의 삶을 알락의 경제를 이끌려고 하냐고 에, 성취의 경제를 이끌려 하냐고 안 되는 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없는 것을 알고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안에서 내삶을 바뀐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삶은 바뀐다. 나의 미래는 바뀐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는 바뀐다. 어, 궁극에는 대열반의 경지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디 여러분들이 그냥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또에낫그 뭡니까? 중간에 그냥 해태심 되지 말고, 예? 삿된삿된그 망령에 빠지지 말고, 삿된 마구니 에거다리지 말고, 어? 정말 에, 신심의 끈을 놓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 공적 영지의 이, 이 경지를 체득할 때까지, 신공묘유에이 예? 삶을 누릴 때까지 예? 머무르지 말고 정진하기를 간절히 바래. 간절히 바래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라는 것은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깨 부실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상하고 품위 있게 얘기하면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